푸티쇼에서 애지랑 중지를 위해서 선물해 주셨다 미용관 약이 이게 되게 편하대. 했지? 이렇게 발톱이 많이 자랐어 애지야? 좋지. 시원하고. 발봐. 지야왜 발이 안다 에이. 오늘 발톱 자르기 대성공! 성공. 성공! 하이파이! 하이파이! 하이파이!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